안녕하세요 파만니의 파비앙입니다.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라미 사파리에서 나온 아 라미에서 나온 라미 사파리 만년필입니다. 저는 총두 자루를 가지고 있어요. 라미 네온라임 네오나임, 한정판 네온라임과 그냥 일반적인 컨 블랙 색상의 만년필을 가지고 있고요. 자 그럼 그램부터 재보죠 제일 먼저 하는 그램 재기. 잉크를 깍 채운 상태에서 17g 정도 나오 나오는군요. 1 7 g 은 매우 표준적인 무기고요 역시 재질은 플라스틱이에요. 플라스틱 음 제가 이런 플라스틱 섬유 섬유 무슨 섬... 무슨 섬유라고 알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. 네. 촉은 역시 단단한 꽤 단단한 편에 속합니다. 물론 이렇게 누르면 좀 두껍게 나오는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게 두껍게 나오는 편은 아니고요. 이거 촉 자체에는 라미 라미 로고와, 라미 로고와 EF, EF라는 f 로고가 박혀있습니다 길이로 아, 넘어갈게요 길이는 역시나 제 손병 한편 크기에 매우 좀 작은 크기에요 제 손병 제손한 하나 크기에요 제 손이 작은 편인데 네 라미네온라임에는 제가 보라색 잉크를 넣어놨구요 음... 이게 총마다 약간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은색, 은색립인데 은색 은색립을 조금 더 연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음 재질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더 연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어 가격은 총한 자루에 3만원에서 약 4만원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음그 외에 딱히 장점과 단점이 뭔가 없는 그런 무난한 친구예요 장점이 있다면 어, 매우 무난하다는 정도? 그 만년필계에 딱 중간이라고 볼수 있는 만년필이에요. 정말로 뭔가 장점도 단점도 없는 그런 만년필이에요. 어, 굳이 단점을 꼽으라면 초기 한 번씩 나간다? 정도. 네, 초기 분리가 되거든요. 초기 힘을 주면 분리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제가 실수로 실수로 한번 이렇게 톡톡 건들다가 이거 한 번씩 이거를 이, 이거를 이렇게 건들다가 모르고 빠져버리게 만드는 그런 그런 적이 몇번 있어서 음 근데 굳이 저처럼 그렇게 장난을 치지 않으시는 분들은 굳이 빠질 이유가 없는 애예요. <웃음> 그 외에는 단점 자체는 별로 없는 애예요. 단점이 있다면 이이 이 상품에 관련해서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짝퉁이나돈다 정도일 거예요. 음 정말 무난한 녀석입니다. <웃음> 정말 단점을 아무리 생각해도 단점이 안 나오는 그런 친구예요. 네, 그럼 이만 파만니의 파비앙이었고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